어 먹을 수 있어? 엄마 하나 통째로 잘라주면 어? 하나 통째로 레몬 하나를 엄마가 껍질 까주면 먹을 수 있어? 진짜? <웃음> 먹어봐 먹어봐. 무슨 맛이야? 너, 너큰 거? 너너큰거 말고 신발. 큰거 말고 작은 거. 응. 언니는 닭껍질가. 뭐 이런. 엄마, 이거 무슨 맛이야? 상큼한 맛. 응. 엄마 먹기 싫으면 뱉어. 안 어? 어? 주스가 없다. 음. 어? 주스가 떨어졌다. 아빠가 주스 사오라고 했다. 음. 거으면물 먹어. 우유 음. 줄까? 응. 음. 어? 우유. 음. 음. 딸깍딸깍 음. 찍어 먹는 게 맛있었지. 아, 그래? 더 달콤하지. 음. 우유도? 아, 우유도 음. 먹어. 빠바바밤 바바바밤바바바바바바바바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 잘한다 덩기도 쿵 덜어러러 집어넣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나비는 꿀을 먹으며 키가 커지면서 몸도 커져요 바다야 <놈> <놈> 응. 이거 혜연옷 진짜 멋지다 응. 오늘 나 이거 입고 다닐거야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다녀 봐봐 어. 엄마가 마이쮸랑 사탕도 넣었다 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먹어 까까 안 가져온 친구한테 줘 알았지? 어 같이 먹자 이러면서 어 그래? 응 연습해봐 같이 먹자 태, 친구 나 오늘 깜빡하고 까까를 못 챙겨왔어 어 어떡하지? 아니야 <웃음> 그럼 태리가 뭐라고 할거야? 이제 가 있지 <웃음> 같이 먹어도 될까? 응 친구들은 어디있다? 친구들이 있다가 같이 갈거야 선생님 오시면 응. 어린이집 갔다가 응 공원으로 갈거야 공원이요? 어 공원으로 공원으로? 응공원데 꽃은? 머스 타고 갈거야 목공이 차 응. 어. 근데? 뽀로로 차 없잖아. 뽕뽕이 차밖에 없잖아. 뽕뽕 응, 차 있는데, 맞아. 뽀봉이 스타 우이 가자. 우이타도 있는데, 맞아. <웃음> 뽀로로 차는 왜어떨까 응. 뽀로로 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어. 너무 예쁘다. 오늘. 아. 빠바빠빠빠. <웃음> 우와, 대단하다. 달다니와, 대리. 어. 재밌게 놀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. 이며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부터 해리테리의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. 응. 저는 놀이방이에요.